시작은 121.1, 현재 96.7, 총 24.4kg 감량. 식사는 최대한 간편하게 먹으려고 한다. 원팬에 딱 담아서 조리하고 딱한 접시 먹는다. 양이 적다. 두부가 없는 날은 아직 적응이 안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개토끼털은 민들레 씨같이 날아다닌다 무거운 몸 억지로 끌어올리다보니 손목에 데미지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 슬슬 통증이 오네. 뱃살 파우치에 보관되던 물건들이 보관이 안된다. 마음이 조급하다. 손목 통증이 심해지면 턱걸이는 한동안 힘들텐데. 되라. 되라. 되라. 한번 성공해서 치킨 먹는게 이렇게나 힘들다니 살 20kg 감량하는 것보다 힘들다. 얼른 성공하자. 손목 건강보다 치킨이 먼저다. 확 당기는 느낌이 안난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기는 힘이 안들어간다.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신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성공하고 치킨을 뼈까지 씹어먹고 싶다. 지금 상태는 치킨 박스까지 씹어먹을 수 있다. 시즌2 활동 공간을 확장했다. 저기도 안 쓰는 물건이 있는데 오늘 한번 손좀 봐줘야겠다. 조금만 움직여도 운동하는 척살 빼는 척 한다. 뱃살 파우치는 이제 못 쓰겠다. 물건이 다 떨어지네. 이 녀석도 이 자리에 한 7년 있었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댓글에서 자전거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 활용해보기로 했다. 잘 되면 실내로 가져가려고 한다. 내 몸처럼 너무 오래 방치돼서 기름칠이 필요하다. 항상 그러잖아. 지금 필요한 물건은 항상 없다. 그럴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꼼수를 부리면 일은 더 꼬이고 오래걸리게 된다 그냥 처음부터 필요한거 사러 가면 되잖아 세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뻑뻑한 페달에는 하리보 곰젤리를 물에 적셔서 윤활제로 유날제로... 경운기 시동거는 아저씨같아 없는게 없다 왜 안썼냐 너무너무 너무 안사용해서 플라스틱 부분은 거의 새거다 뒷발진 모드 108단 발차기 콤보 생각보다 무겁다 이건 그냥 여기 두고 사용한다 사용한 물건은 원상복구해야한다 처음 상태 그대로 실내 자전거 추가 아니 실외니까 실외 자전거가 추가되었다 g e a h e yeah. a yeah.